왜 자꾸 쳐. 안녕. 피나 나 지금 바빠. 나 자꾸 치지 마. 왜 자꾸 다 치냐? 응? 삐 피나. 배고파?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밥 먹고 싶어? 꼬지리 꼬지리 아줌마 꼬지리 아줌마도 밥 먹을거야? 코봉이 아저씨도요? 밥 한번 준비해볼까? 하이파이브 밥! 밥 먹을거야? 하이파이브! 모피니가 뭐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 먹으러 가자 건조 사료에요. 스몰 배치고 그리고 이거는 터키, 그리고 이거는 사딘 앤 초비. 피쉬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오메가3예요 이거를 한 펌프씩 이렇게 주고 이거는 모피니, 모피니 관절 때문에 계속 먹이고 있는 약인데 안티놀 이거를 하나 그리고 플라그 오프 치석 제거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을 조금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한 숟가락씩 이거를 잘 익게 줍니다 이거는 사료 최소는 이거는 쿠팡에서 주문했고 냉동 캘리포니아 블린드라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살짝 데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유산균이에요 요거를 한숨없이 머핀은 살짝 설싹기가 있어서 조금 덜 죽여볼게요 요거를또 섞어줘야 잘 먹어요 채소에 고기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나오세요. 앉아. 기다려. 조금만 기다려. 누가 트림했어? 너 트림했지? 포터 맛있었어? 트림 할 만큼 맛있었어? 응? 오늘도, 오늘도 밥 맛있었지? 네, 같이 있어가지고 한 번의 신념으로 인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 서 다음 주에 사무실 가서 바로 계약하려고요. 그래서 <웃음> 네, 이제 사무실에서 필요한 작업들도 하고 <웃음> 수, 수제 간식도 하시면서 강아지 들이놀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. <웃음> 진잘먹쪄 음. 음. 음. 음. 음. 어, 맛있어 어, 티 진짜 맛있다 음. 음. 저티 음. 사야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진짜 맛있다 티 이거 그냥 다 먹으면 양심이 찔려서 안될 것 같아 <웃음> 이거, 이 조그만 거를? 음. 가자! 가자! 어, 어, 이거 가자, 가자! 어, 반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어.. 자 가자! 가자! 가 매스. 안재성태라 어, 좋지 않습니다. 소셜. 어? 어. 너무 좋은데? 야, 진짜 잡네. 가볍지? 어. 헬리녹스 덥네. 의자를 샀습니다, 여러분. 헬리녹스 선셋 체어. 신제품이에요. 아저씨, 이건 저희는 크림에서 샀습니다. 배송은 한 일주일? 음. 아딱 일주일 걸렸네. 오, 이 색도 예쁘다. 이거는 코요테 탄 색깔이에요, 이렇게. 포레스트 그린이랑 두 가지를 샀습니다. 쎘지? 왜 이렇게 하거야 제대로 다 꺼졌지? <바꿨지? 목소리> 어 공동! <목소리> 뻗다! 어, 여기 와보세요! 여기다 앉아! 갑자기 기지개 그 왜켰냐 됐다! 됐다! 여기 좋지? 우리 이거 들고 놀러 가자! 여기 있지? 또 앉아봐! 여기 앉아! 응? 앉아요! 응! 귀여운 동이! 귀여운 동이! 아저씨, 뭐할말 있어? 왜 자꾸 날 치는 거야? 뭐할말 있어요? 왜요? 뭐 필요해요? 왜 그렇게 앉아있어? 다리가 왜불 퍼졌어? 너네는 거기 가만히 있을 거야? 맛있다 대신? 너무 좋아요. 최고야 네. 오늘도 인스프리 언박싱 이제 날씨가 약간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조제품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블랙티 유스인앤싱 앰플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항산화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피부가 약간 매끄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<놀람> 블랙티 트리톤트 에센스 이것도 전에 여름에 한번 주셨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같이 사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두 개로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피부 결이나 모공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호지티 성분이 들어있는 핸드크림인데 새벽의 호지차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의 녹차와 삼나무 비에 젖은 땅 내용이 섞인 따뜻한 호지차의 향이라고 합니다 진짜 호지차 향이 나요 근데 약간 달달하고 그 산나무 향이라는 게 굉장히 차분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블랙티 퍼퓸 바디 헤어 미스트 이건 얼굴 제외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래요 이게 그래서 약간 여행 다닐 때 이런 거를 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니 가습기예요 이렇게 깜찍하게 생긴 가습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하겠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잘까어허빈아 <웃음> 누가 왔지? 누가 왔지? 누가 왔지? 이방나올이 귀여워 사랑이 사랑이 야 낑낑이 왕 낑낑이 그 <웃음> 진짜 <저> 깎았어 아은이 마피니 지코 너무 귀엽다 지코